에스는 네, 레랜드 안녕 동트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지형이라서 상대적으로 터널이 많은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 터널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다중수돌이나 화재로 이어져서 그 피해가 훨씬 크다고 합니다 시야가 좁고 속도감을 느끼기 어려운 터널에서는 추월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차선을 실선으로 그리고 이동하거나 추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터널 안에서는 무조건 차선 이동이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은 일 하지만 터널 안에서 차선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하겠습니다. 동티뷰 지금 보는 것처럼 차선을 따라서 달리던 자동차가 터널을 진입하면서 갑자기 앞쪽의 차량들이 정체되는 바람에 그 제동을 하지만 추돌하게 되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 그나마 앞쪽의 정체상을 미리 본 운전자가 다행히도 멈추었지만 또 다른 뒤차가 달려와서 그대로 들이받고 추돌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만약 이럴 때 차선만 바꿔서 이동했더라면 추돌 사고를 피할 수 있었겠지. 결국 법규를 지키려다 일어난. 사고라고 볼수 있겠지. 이런 것 때문에 터널 안에서 아속을 방지할 수 있는 구간단속 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확보한 곳부터 차선 변경이 가능하도록 차로를 점선으로 바꾸기로 하고 전국의 터널 세곳에서 2, 3년 동안 시범적인 운영을 해보았더니 다른 터널들보다 사고 발생률이 70%나 줄어든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 그래서 정부는 추월은 금지하되 차선 이동은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는데 그 결과로 차선 이동이 가능한 터널이 생긴 곳이 어느 곳인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는 차로를 바꿔도 되는 터널 3개 고속도로에 모두 12군데가 있는데 이중 인제 양양터널은 길이가 국내에서 가장 길고 거의 11km나 된다고 그래 이렇게 긴 터널을 한개 차로로만 쭉 계속 달리게 되면 운전자는 졸음이 오고 주의력이 흩어져서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도 고려가 되었다고 그래 지금은 일부 터널이 차로 변경을 허용했지만 사고 분석 자료를 활용해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확인차 동홍천과 양양 구간에 있는 터널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가보려고 그래 저기 인제 양양 터널 입구가 보이네 입구가 지나자마자 차선을 보니까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지 터널의 길이가 정확히 10.96km이고 공사 기간이 8년이나 걸린 당시로서도 꽤 화제가 되고 큰 공사였었어 한개 차선으로만 쭉 달려서 이제 막출구로 나왔는데 진짜 길긴 기네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양양까지 왔는데 서울에서 양양까지 오는 동안 무려 63개의 터널을 지나왔더라고 굉장히 많지 이렇게 터널이 많은 만큼 터널 내에서는 선글라스 착용을 삼가하고 전조등을 꼭 켜고 절대 추월을 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꼭 유지를 해야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아, 유독 터널 내 사고는 2차 사고가 많고 대형 사고가 많습니다. 법규는 지키자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지키게 돼서 큰 사고로 이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앞으로 점차 확대가 될 예정이라 하니까 다행이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차는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태뷰요.